그러면 먼저 아동기 6세부터 15세 음. 네, 가장 많이 좀 문의주시는 분은요? 이 연령대 딱 6세부터 15세를 보자면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기존 태화보험을 유지하는데 음.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관리를 못 받아서 점검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보험이 없거나 어린이 보험의 진단비나 실비보험 정도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연령대는 보험 가입 한도가 가장 높고 음. 기존의 보험 납입하신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다시 점검받아서 새로 리셋을 하는데 손해율이 높지 않은 시기 약간 적극적으로 보장을 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물어니다 음. 과거에 폐화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워낙 안내를 받는 수준도 낮았고 음. 전문 설계사가 아닌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바로 퍼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음. 이때는 좋은 담보들 다집어넣고뭐 해도 음. 크게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낸 부분에 대한 손해와 앞으로 내가 가져갈 부분의 리스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되고 옷에는 태아보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음. 기존에 태아보험을 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 모든 담보를 20세나 30세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5세 정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 시기. 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음. 네. 6세부터 1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음. 태아보험을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음. 한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아이 보험을 점검 받지 않았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이 영상을 통해서 음.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어. 그렇다면 음. 자가진단 하시는 분들이 요 음. 부분이 좀 이상하다면 상담받아야 된다 음. 포인트를 좀잡아주시요 일단은 백세만기가 되게 유행했던 시기 잖아요 지금 이제 아동기에 있는 친구들이 가입한 보험 보험들이 거의 다 백세를 갖고 계세요. 그중에 중요한 담보들이 다 백세로 잘 들어가져 있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신기하게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웃음> 맞아, 맞아. 한도를 뭐 암진단비 천만 원만 넣어놓다거나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증으로 구색만 맞춰놨다거나 뇌혈관 허혈심장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되어있다거나 <웃음> 후유 장애가 아예 빠져 있다거나 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금액만 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님들의 증권을 받아보면 너무 잘 들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정말 열의 아홉 분도 안첫 번째 포인트를 좀 잡아들이자면 음. 자녀분의 보험 증권을 딱 열었는데 음.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 한번 받아보셔야겠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음. 너무 과지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네. 근데 이게 표준형 기준이니까 음.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원? 10만원 이상이다 음. 그럼 한번 점검을 고려해보셔라 음. 두 번째 그런 포인트를 음. 짚어주신다면 일단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손의료비랑 같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갱신형담보가 있다 그럼 이건 한번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갱신형담보로 들어가는 거는 구직따지자면 실손이다 또뭐있죠표적항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빼고는 거의 한세 가지 정도 담보 빼고는 없죠. 없죠. 네. 갱신형 담보가 세개 이상 넘어갔다. 하나라도.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떤 게 가장 많이 보험료에서 음. 차지하는 담보냐라고 봤을 때는 암이잖아요. 음. 암 진단비를 갱신형으로 넣어놓은 케이스. 그런 네, 그런 거를 줄이고 나머지를 담보를 막 여러 가지 넣어서 담보는 엄청 보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담보는 3 0제로 줄여놓거나 갱신형으로 만들어놓는 케이스가 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암, 뇌, 심, 후유장해이 담보들을 봤을 때 갱신형이 있느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증권들이 있어요 음. 유사암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뇌랑 심장질환인 음. 건데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왜 이게 발병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걸전체적인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뇌혈관하고 허혈 심장 진단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장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다 보자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적인 부분, 갱신 담보, 그다음에 암 뇌심 주요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검검해 보셔도 아, 내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